어떡해? 내 손톱인데 너무 어때? 드디어 손을 하러 왔습니다. <웃음> 그게 너무 많이 아었는 음, 떨어뜨나 사실, 응, 응. 10일 정도 됐는데, 죄송해요. 주말에 못 찍고, 연차할 때못 찍었습니다. 2주 <웃음> 찍고.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예쁘게? 저는 믿으니까요, 비비쌤 음. 본인이 붙이고 싶은 거 붙이세요. <웃음> 근데 생각... 생각보다 많이 안 불편하더라고요. 그 빛나는 것만 빼면. <웃음> 근데 제 생각에는 총 집합 될것 같거든요. 루수화까지 붙이고 싶다고 난리 부렸으면. <웃음> 근데 제가 취미가 공연을 보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음. 이게 어두우니까 빛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깍지고 오든지옷 소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공연을 봤어요 꼬꼬 <웃음> 빼면은 그냥 야광 아닌 시럽을 깔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디자인 팀장님 추천템 이것도 붙일 거예요 이렇게요? 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함 이렇게 그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거아니에요 나한테? 우리 네 바보들의 대화 아니죠? <웃음> 나한테? 을때잘나한으면 좋겠어 한테 봤을 때잘한테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조금 바보 같은데? 나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한세요 사이사이를 꼼꼼히 메꿔야 유지력이 좋아요. 지금 뭐 쓰시냐면요. 요거 쓰고 있어요. 클리어 픽스. 오, 엄청 홀로그램 예쁘네. 이거 브이컵 붙일 때 진짜 진짜 좋아요. 제애템 애트메이트. 오, 프로쉬 뭐, 뭐, 저리 가! 뭐, 뭐, 브러시 기어링 대지 뭐, 마! 뭐. <웃음> 브러시기어인 대지 마! 오 어, 올라오지 마! 어. <웃음> 됐다 됐다. 안 누르고 말했어요. 와... 꼭 브이로그로는 그런 거 하나 쓸거아니 근데 진짜 안 누르고, 누르고 말했어. 안누서근 속상해하잖아요. 그걸로 할게요. 음. 그래서 지금 왼손 중지에 왕긴 걸 붙였어요. 분명 엄청 엄청 이 열심히 했는데? 요거 쓰고 가세요 음. 이제, 이거는 버튼 펄 속에 넣어야 글리터 부티크에, 넌 이름이 뭐니? 버튼 캔디 파우더. 몇 호에요? 2호. 버튼 예. 캔디 파우더 2호를, 요기 하트에 채울 거예요. 이거는 클리어에 섞어서, 동처럼 만들 거요 이거 약간 보라색이랑 초록색? 금색? 같은 캔디 파우더 2호 클리어랑 섞은 걸오 예쁘네 이렇게 해서 위에 투명 클리어로 뽕냥하게 올릴까? 응, 네. 응. 응. 한번 더. 그게 더 예뻐 음, 한번더 올릴까요? 이 왕하는 길에 왕뽕냥하게 해보겠어 <웃음> 진짜 근데 저 이런 스타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맞아. 금장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응, 저 원래 음. 손에 금색깔 음. 잘안 올리거든요. 음. 진짜 저 진주도 처음 올리고 해. 이쁘지 이쁜 거 아니야? 뭐 하고 있어? 응. 나 진짜 뭐, 저 맨날 알죠? 죄송합니다. 응. 응. 클리어에서 에스워? 클리어에서 아니면 파리고 아니면 풀코 그렇게만 살았어. 진짜 이거 하면서 안 해본 느낌은 다 아니, 하는 거지. 안 해본 것들. 아, 응. 품 때. 연장 연장 한번 했다고. V 컷. 그냥 오페라 스톤젤로 붙이지. 그말왜 이러냐. <웃음> 아니 아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저 이거 쓰었을 때 좋아한다고. 음, 음. 5분 전에 말했다 5분 전에 뿌려줬어 불었어. 안뿌려어요응뿌려어요 응, 이게 잘 메꿔져야 머리 감을 때안 불편 저탈색물어서 걸리기만 하면 잘리는 거 아시죠? 머리 응 음. 그래서 아주 아주 제일 예글굿 힘들었어요? 응 오페라 쓰겠네 아니요 이번엔 음, 오페라 쓰겠네 이제는 별을 뚝뚝에 붙여서 다리랑 같이 들어가 볼까?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여기 딱 서있잖아 얘가 이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오페라 스톤제 빠려빠려한 데 대박이었어 아니요? <웃음> 그만 투머치하게 가면서 요번엔 조금 고흰빛 나타. 요번엔 조금 고흰빛 나타. 가운데 o i 별 같은 거넣어 t 고 the house. I'm going to go t 이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그그 m going t 진짜 예쁘다 t 리 e 부티크 기억 안나 코튼 캔디 기억 안나 코튼 캔디 아니에요? 코튼 캔디 2호? 응, 섞은 게 2호 자, 응. 오버레이 하고 탑질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 감독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이에요 손톱이 굉장히 짧아졌죠 손톱은 지난주 화요일에 떴어요 비가 계속 오는 말이에요 어 일단 길이감이 너무 불편해서 떴어요 그 제가 자막을 쳐야 하는 작업이 많은데 일하는데 이게 타자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기니까 맨 처음 길이 정도면 은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 사람이 손톱이 자라니까 더 길어져서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이유로 자르게 됐고 조금씩 불편한 거 말씀드려보려고 제가 긴 손톱을 처음 했던 거니까? 생각보다 오타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안 그래도 손톱이 짧아도 오타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기니까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는 데가 눌리더라고요. 카자를칠때 이런식으로 이런 치게 됐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여기 손날을 쓰니까 좀괜찮더라고요또긴 손톱하면 뭐가 불편하죠? 갑자기 생각하는 생각이 안 나네? 하늘 찍을 때? 아! 뭐 떨어진 거 주울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교통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버스에서 지금 내려야 되거든요 카드를 빨리 찍고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애 먹었다랄까? 좀안 그래도 문을 막고 있으니까 내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거가 또좀 불편했어요 끝도 그 있어요 나캔못 따요 손톱 양쪽 다열야죠그캔 이게 여기 사람 살로 이렇게 뚝 따는 건데 손톱이 먼저 다으니까 이게 막 손톱이 들, 들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먼저 제껴놓고 아니면 누구한테 따달라고 거아 그리고 필기할 때도 힘들었어요. 제가 필기를 할때저이 정도면 연장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여기 새끼 손톱 여기를 엄청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할때 조금 힘들었고 아니 근데 또 하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연장을 하지 마시 여러분 연장 너무 불편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진짜 예쁘고 또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처음이라서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긴 손톱을 계속 했었으면 아마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 연장 브이로그는 끝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들지 애기 감독님이 들지 짱감독님이 들지 저희 회사 다른 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찾아뵙겠습니다